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쌍자음 뿌 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단어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. 뽀뽀 뽀뽀 뽀뽀 빠, 지, 다, 빠지다 빠, 르, 다, 빠르다 뼈, 뼈, 뼈 뿌리다 뿌리 뿌리 뿌리 뾰루지 뾰루지, 뾰루지. 뻐꾸 기 뻐꾸기 아빠 아빠 아빠 기쁘다 기쁘다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단어를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단어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. 빠-르-다 빠르다 뽀뽀 뽀뽀, 뽀뽀. 리다 뿌리다 뻐꾸기 뻐꾸기 기쁘다 기쁘다 아 빠 아빠, 아빠 뾰루지 뾰루지 뼈뼈 빠, 지, 다, 빠지다 오늘은 받침없는 쌍자음 뿌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. 열심히 연습하세요. 감사합니다.